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볼까 싶어갖고나 끝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그냥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수준이 좀 높으신 분이구나 배워주는 방법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기타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고등학교쯤 됐을까? 아, 고등학교 처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한게 아니고 삼촌이 기타를 치니까 입수 듣고 이제 보긴 했죠. 원래 네, 네. 음악에 대해서는 좀 취미적으로 좋아는 했죠. 기타를 배우신지는 그러면 기타 배운지는 내 제... 네, 원장님 요한 요수 밖에 안 배웠어요. 예. 아, 네. 배운지 여기 예, 배운 걸 없었어요. 예.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 3월 초부터 음. 등록했잖아요 어, 22개월 됐나? 아, 그 정도 20개월. 됐네. 근데 오실 때 기타 좀 치고 오셨잖아요. 좀잘 치셨잖아요. 그뭐 동요 같은 게 이런 거는 쉽잖아요. 네. 어, 그런 거는 그냥 그저 절로 대대 보니까 좀 치고 말이지 또 우리 아들이 그좀 기타 좀칠줄 알거든 그 옆에서 치는 거 이제 들어 보니까 어 그렇게 치는 거구나 그 정도 알았지요 <웃음> 아 내가 전문적으로 어디 공부해 보든지 어디뭐 누구한테 배워본 건 없어요 그 친구 같이 이제 좀 배워 볼래 그래서 말이지 그 내가 기타한테 흔 기타가 있으니까 아들 치던 거 그걸 가지고 문장님한테 왔죠 전문적으로 좀 배워볼까 싶갖고 그 전에 선생님 하셨던 거랑 네. 저한테 와서 새롭게 또 배우셨잖아요. 네. 그때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막 손도 아프고 말이지 막 복잡하게 하니까 그만둔 사람들 많더라고 어. 아, 그런데 우리는 친구분하고 야, 뭐 수단계 께 3년 풍을 얻는다고 말이지 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이지 나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그냥. 네. <웃음> 기존에 내가 할수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몇 곡을 막 치셨잖아요. 노래도 네. 하시고 네. 했는데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건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교정을 해드렸어요. 새로 막 네. 바꿔드렸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막 거부감이랄까? 막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걸 못 느끼는데. 아, 아. 그랬어요? 예. 나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꼼꼼하게 집에 서 복습도 하고 또 하는데 뭐 다른 뭐 어렵다든 이런 건못 느끼겠는데 또 원장님이 또 배워주시는 게 아 요거는 꼭좀 배워야 되겠다 아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칠 때는 고맙게 생각하죠 왜냐면 하 그냥 얼른 뚝딱 넘어가면 또안될것같았어뭐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대충 하고 뭐 이렇게 배운다고 하고 말이지 뭐주민 센터 가보면 뭐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좀 좀 뭔가 모르게 좀 하나를 배우더라도 좀 꼼꼼하게 말이지 아주 완벽은 안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그냥 뚫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제로센을 응. 쭉 겪었었잖아요 네. 겪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네. 이거는 정말 잘한다 네. 그거 세 가지만 다 꽂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원장님이 수준이 좀 높으신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계를 빼주도 쉽게 말해서 완벽은 아니더라도 내 몸에 딱 익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점은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아 이거는 세계적으로 배우는 게 맞구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제가 고 생각 다른 분이지만 저는 네, 배워주는 예, 배우는 방법이 저는 마음이 들거든요 실적으로 예,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저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니 저 원장님 그 기타 치시는 거뭐 뭐 보신 분도 있지만은 막 제가 생각했던는 기타 하나만은 막 김윤종 가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우선적으로 꼼꼼하게 배워주시고 또 뭔가 배우는 그 단계 단계가 말이지 마음에 저는 딱 와닿는 게있어갖고잘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웃음> 예. 예. 잘 따라와 주셔야 <웃음>